솔176잭 모리슨 리퍼 가브리엘 리스 오버치의 전 요원들이자 한때 오버치를 이끌었던 자들이지만 지금은 오버치를 등지고 있는 이들에겐 무슨 사연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닉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의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은 인간과 옴닉의 조화를 이루고 서로서로 서로 더불어가는 세상이었죠. 이런 평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브리엘 레스잭 오리슨 두 명의 사내가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군에 입대한 뒤에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그들은 미국의 군인 강화 프로그램의 훈련을 받아 월등한 신체 능력은 물론 다방면에서 일반 군인을 초월하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죠. 그리고 세계는 옴닉 사태가 터지자 오버워치를 성립하는데 가브리엘 예스와 잭 보리스는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오버워치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둘은 오버워치 내에서 화려한 활약을 하면서 절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둘의 활약 덕분에 가브리엘 예스가 오버워치의 초대 지위를 맡게 됩니다. LA에서 자란 가브리엘의 냉철하고 차가운 성격으로 오버워치를 잘 지휘하였지만 한편에선 농촌에서 태어난 잭 모리슨을 가브리엘과 반대로 인간적이고 따뜻한 성격으로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 흘러 2054년 옴닉 사태가 종결된 이후 유엔은 가브리엘 리에스가 아닌 잭 모리슨을 초대 사령관으로 임명하는데 앞으로 오버워치가 해야하는 시안 담당에 앞서 가브리엘의 차가운 성격보단 잭 보리슨이 인간적이고 따뜻한 성격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존심이 강했던 가브리엘은 유엔의 결정에 크게 분노하여 오버워치의 내부 조직인 블랙워치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블랙워치는 오버워치 안에서 점점 잠식하여 부정부패 등을 하며 오버워치의 이름에 먹칠을 합니다. 블랙워치의 위치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마블 영화 속에서 쉴드스의 하이드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블랙워치의 지속된 만행과 지속적인 임무 실패로 이금 부주의로 인하여 유엔의 비밀 감사를 당할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사람들은 오버워치를 비난하기 시작하였고 오버워치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 시위를 벌이며 사령관인 잭 모리슨의 복을 요구하기까지 하였고 더불어서 가브리엘 레스와잭 모리슨의 불화가 더더욱 커지면서 레스와 모리슨 두 개의 세력으로 갈라져서 내전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오버워치의 내전이 일어나자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느슨해졌고 이에 테러리스트들은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이 때문에 오버워치는 전보다 더한 비난을 받게 되는 도중에 첩첩산중으로 내전 도중에 오버워치의 스위스 지부가 폭파되고 이 폭발로 인하여 가브리엘 리에스와 잭보리스는 사망하여 시체조차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두 세력을 대표하던 자들의 죽음으로 오버치는 2054년 해체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오버치가 해체된 이후 혼란한 세상 가운데 자신을 솔저 세븐틴식스라고 칭하는 자가 오버워치의 기지들을 습격하며 각종 군사 무기들을 강탈하여 세상의 테러리스트로 차차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오버워치를 붕괴시킨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수를 하는 복수의 화신이 되고 맙니다. 또한 검은 로봇의 테러리스트인 리퍼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리퍼는 용병으로 여러 곳에 고용되면서 테러를 일삼았으나 그 어떤 조직에도 충성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일에 탈론이라는 테러 조직에 고용되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 몸을 연기처럼 만들 수 있게 되어 죽어도 죽지 않는 사신이 되어 더더욱 테러를 강행하게 됩니다. 시네마틱 영상에서도 두 번이나 등장하면서 많은 테러 행위를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더불어 리퍼의 행보를 추적해보면 전 오버워치 요원들을 노리고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한 솔저와 리퍼 간의 대사에서도 미묘한 대사가 존재하는데 솔저와 리퍼가 상호작용을 하면 이런 대사가 오고 갑니다 그리고 솔저가 리퍼를 처치시엔 이런 미묘한 대사가 오고 가고 리퍼 또한 전오버워의 요원들을 처치할시엔 이런 대사를 하는데 이는 오버워의 파멸의 원인에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원인들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때 오버워치 몸담고 절친한 친구로 지냈으나 내분과 폭발 사건으로 인하여 180도 변해버린 그들 과연 이들 사이와 오버워치 해체의 대막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서 빨리 새로운 스토리가 등장하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오버워치의 대표 라이벌 리퍼와 솔저에 대하여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웅은 누가 될까요?